뇌경색에 대한 풍성확장술 및 스탠드 삽입술 중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 입증 없이는 재 고도 후유장애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법 2016 가단 204848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년경 고도 후유장애보험을 가입하였고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보험 기간 중 뇌경색에 대한 풍선혈관 성형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좌측 대경 동맥 부위에 동맥 박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좌측 대뇌 반구 뇌조직의 광범위하게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당해 특약 약관 별표 2제불표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의 석상,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장이 되는 재해 해당합니다. 의료행위가 환자인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래의 신체 침해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이 의료행위상 과실 등의 개입이 없이 직접 현실화되어 피보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반면 신체 치매 행위 자체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었더라도 의료인 등제3자의 과실로 신체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료행위에 대해서까지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볼수 없으므로 이를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고의 우발성, 즉 소외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의 위험성을 초과하는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였음은 수익자인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실수 과정 및그 후속 치료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중앙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될 뿐그 과정에서 소외 병원 의료진이 위중앙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으며 그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고도 후유장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